자코에루코서론에서 스타트합니다 자, 스타트 자 첫번째 포털로 오시면은 바로 뷰포인트 한개 얻을 수있고요 히트트리 뷰포인트를 바로 받을 수가 있네요 자 얻은 뒤에는 9시 방향으로 가줍니다 저기가 사무라 마을이거든요 사무라 마을 향해서 가주시면 되고요 도착하시게 되면은 포털 앞에 있는 저 문으로 들어가주세요 저문 기준에서 바로 오른쪽에 또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뷰포인트인 사무라 마을을 얻게 되고요 자, 뷰포인트에서 저 강가 쪽으로 가시면은 계단이 보일 거거든요. 자 저기 너머에 첫 번째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다시 <웃음> 미끄러지네? 자, 여기서... 아니 이게 왜 미끄러지지 자 최대한 이동키를 앞으로 누른 상태로 계속 점프하시면 미끄러지거든요 점프를 누른 뒤에는 바로 이동키를 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가나 자 여기서 뭐야 공중에 떠있네? 좋아요 이번엔 왔네요 다리 건너편의 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나갈 때는 그냥 한번 빠져주시면 옆으로 이동되거든요 빠져주시는게 빠르고요 그 다음에는 만남의 나무 만남의 나무 쪽으로 포탈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치에서 지금 맵에 찍으신 저 위치로 가주세요 지도 안열리신 분은 그냥 맨 처음부터 저기 찍고 가시면 됩니다 끝에 오시면은 이렇게 골짜기로 오는데 이 골짜기 위에 상자가 있거든요 위로 갈겁니다 왔던 길 뒤로 가면은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자 여기도 계단이 있습니다 또 슈퍼마리오 모드가 되겠죠 점프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아이씨 쉽지 않네요 <웃음>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자 가고 오케이 자 여기는 눈덮힌 절벽상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냥 떨어지면 더 쉽구요 자 마지막지역 맵의 맨 끝으로 가줍니다 11시 방향 자 여기 맨 끝에 찍고 오시면은 바로 뷰포인트 보이거든요 마지막 뷰포인트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리별 나무네요 자 획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또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점프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시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이제 보물상자를 얻으면서 코에루코 설원에 있는 모든 뷰포인트와 보물상자를 찾게 됩니다 자 다음은 프리츠몰 빙하 지대 고대기술연구소에서 스타트하고요 포탈 기준에서 어, 바로 근처에 또 뷰포인트 있습니다 구석에 있어서 못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고대기술연구소 뷰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요 자, 획득한 다음에 얼어붙은 웅덩이로 바로 가주세요 이게 얼어붙은 웅덩이 포탈 기준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겁니다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요런 공간이 나오고요 나무 넘어서 보물상자가 있는데 어, 여기부터는 제가 좀 보물상자 순서를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믿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얻은 다음에는 또한칸 위로 더 올라갑니다. 여기 절벽에서 떨어질 건데 포탈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보물 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위치가 대충 이런데 이게 만약에 일반 상자시면은 댓글에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 찾은 거거든요. 찾은 후에는 이제 다음 지역, 다음 지역 가기 전에 중간에 있거든요. 생각보다 거리는 안 멀고요. 저기 오른쪽에 있죠? 뷰포인트. 저렇게 중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연구소 전진 기지 뷰포인트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획득 후에는 어, 바다 쪽을 향해 보시면 은또 돌로 어, 점프해서 갈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점프해서 가는 길에 마지막 상자가 있고요. 느낌상 이쪽이 폭포 아래 상자 같거든요. 나무 아래를 지금 제가 못 찾은 것 같거든요. 혹시나 보물상자 다 열었는데 안 되신 분들은 댓글에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녹지 않는 항구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도착하셔서 맵 끝으로 이동하시면은 포인트 바로 보입니다. 얼음궁전의 뷰포인트를 획득했네요 어 근데 얼음궁전이 잘 안보이는데 그래픽을 올려볼까? 자 매우 높음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아 그래픽을 올려야 얼음궁전을 볼수 있네요 자 이렇게 모든 뷰포인트와 보물상자를 찾았습니다